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대표 이진열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전 세계 팬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1,3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바 있고, 어, 팬들을 위한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오고 또그 전에 팀을 꾸려가는 정말 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은 것도 있었고 어, 해결책을 못 찾아서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던 것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창업가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또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과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 되게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업의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케이스로 구분해보자면 총 4개 정도의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첫번째는 제품의 문제, 두번째는 조직의 문제, 세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 네번째는 어 비즈니스 환경, 상황에 대한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들은 어, 그것을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서로 다 다른데요. 그 중에 어, 제품의 문제가 어쩌면 다른 문제들보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다소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품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도 쉬운 과정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 원인을 찾기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품의 문제라고 하면 어떤 제품의 하자가 있든지 혹은 프로덕트의 버그가 있든지 혹은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슈가 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건 어 이걸 사용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이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전체 사이클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문제 파악이 좀더 명확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달리 조직의 문제나 비즈니스의 모델의 문제는 애초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먼저 조직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 조직이 10명이든 5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규모와 상관없이 조직의 문제는 존재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조직의 조,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경영진들이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조직과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데 경영진들이그 조직에 있는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팀원들 간에 불화가 있다든지 혹은 단순하게 팀원들끼리 서로 뭐 취향이 다르든지 이런 되게 단순한 문제들이 조직의 불화와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문제야말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애초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경영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에서도 어 조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어떤 공간이고 조직원들끼리 어떤 것들을 실수하면 되지 않는지를 어, 조직 내에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조직 내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조직 내에 문제들이 점점 쌓여가서 그것이 터져나가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처럼 경험이 많지 않고 초기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혹은 창업가들이 이런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이 문제를 파악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실수하는 것중 하나가 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어, 스타트업이 해 나가는 비즈니스라는 게 기존의 비즈니스와 가지고 있는 허점이나 페인 포인트 혹은 어,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가면서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의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기회가 어쩌면 있는 거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하지 않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아예 모른 채 비즈니스를 준비해 나가고 해나가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덕트도 만들고 계약도 하고 팀원도 다 꾸리고 나서야 이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조직의 문제와 이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는 어쩌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창업가들이나 경영진들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면 이두 가지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라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조직과 비즈니스 모델은 스타트업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절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파악해 나가시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사업 외적인 문제라고 함은 규제 혹은 시장의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들수 있습니다 요건 저희의 사례를 좀더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어, 저희 회사는 중국을 메인 타겟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7년에 중국과 한국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 관계 이슈 덕에 정말 많은 비즈니스를 준비해놨다가 진행하지도 못하고 접어야만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외적인 문제들은 다른 앞의세계와 달리 저희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은 문제 카테고리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핀테크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건데 정부의 규제가 있고 법적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원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 해나가는 되게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 사업 외적인 상황의 문제들에 봉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문제들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슬기롭게 이 문제를 빗겨나가거나 혹은 어 외면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과 한국 관계가 좋지 않아진 상황을 직면해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결국 저희는 시장을 중국이 아닌 동남아, 남미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지금 현재는 중국이 아닌 동남아, 남미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장의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 슬기롭게 어떻게 비껴 나갈까를 고민하게 됐고 저희가 준비한 비즈니스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적용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결국 저희가 한중관계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남미나 동남아 같은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실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상황적인 문제라는 것은 어쩌면 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도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바꿀 수 없지만 이걸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하는 주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스타트업이 겪는 네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제품의 문제, 조직의 문제,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 어, 사업 외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존재하고 어, 문제가 있다는 라 것을 직면한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영역인 거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에서의 성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그 문제의 카테고리마다 서로의 방식도 다르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고민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대표님과 창업가분들이 본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고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골해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